그 이거 잠깐 틀어줬어요저 그렇지. 쪽쪽쪽. 으세요 틀어. 요거만 돌리면 돼. 나한테 화면 좀줘 봐요. 보이나요? 예. 네. 아, 오. 있어요. 오, 예. 됐어요. 예. 됐어요. 저, 됐어요. 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하이. 야. 음. 자. 그래서 스. 아, 어, 스. 어, 스스. 스노란색스스어스 도란스 쓰... depois... 쓰... 쓰... <두> 쓰... 는 죽어. 아니야? 죽어. 아, 니시죽어스노란색 쓰... 쓰... 쓰... 쓰... 죽어. 아, 땅으로 네. 묻어야 돼. 아... 뭐뭐 때문에라는 말도 있란가 보다 지금. 때문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 배고파서 죽었다 이러니자동으로 때문에가 되는 거예요. 어. 으 어. 제제 으스. 어. 제제 배고파. 스가 죽었대? 네. 스스 초, 초기 몇 개만 안 빠져서 도 형이 진짜 잘했거든. 두번 빠져가지고. 두번 빠지고 그냥 완전 어. 요단강이 건넜어요. 두번 빠진 사람들 알아서 그만 들어. 어. 그래서 이게 사라진 글자야. 이제 지금 다시 역사 지금 리뷰했던 거예요. 역사니까 졸리는 거지. 자, 이게 순경음기업인데 이게 후 푸, 친 회사 푸, 친 푸, 친 이게 조선 시대는 F 많이 썼어요. F. 음. 어? 그리고 이게 이제 알바는 이게 이열산 할때 쪽가를 해서 어. 알바름이요 어, 영어에서 알바름이죠 알바름하고 다르죠 이게 이두 개만 있었더라면 우리가 영어를 그렇게 못하지는 않았어 발음상 그런데 이게 600년 동안 오면서 근데 태화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리고 여기에 권설음 여기에 권설음 요거부터 잡고 이게 목소리 깊은 소리흐으 <웃음> 맛있다 잘했어 어제 야술한잔 사주고 싶더라고 자 그다음 목이 마르다 크크크어크크아 선생님 그리고 제가 얼마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그 옛날에 훈민정음을 영어 발음을 저, 우리말로 적은 게있는데 이런 이런 글자들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배터리 뭐 이런 것들이 거기는 이제 배럴이 이렇게 표기가 돼 음. 있고 옛날 그 책에는 어 그러니까 외국인과 그걸 할때 그게 있는데 그것도 한번 모아서 좀 보여주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응, 그래서, 그래서 막 모든 발음들이 응. 이게 지금 일본식 발음이잖아요 응. 지금 완전 콩볼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덕어로. 옛날에는 그렇지. 그 발음을 그대로. 아예 그 외국이 하나 발음으로 적어놨어요 그렇지 그렇지 음. 근데 그게 그 옛날 책에 그거를 이제 그렇지 그 배러리 이런 식으로 어, 그렇지 식으로. 그렇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야 아, 그거를 나한테 빨리 정보를 주면 그걸 네. 빨리 정보를 드려 응. 내가 채야 되는 잘다. 일이었구만 그래서 이게 <웃음> <웃음> 자, 요요 삼각형이 우리가 지금 발음 을잘 못하는 거예요. 삼각형 발음이, 삼각형 발음인데 이게 혀를 말으라고 해서 군자예요. 입술 군자. 웃고 있지 네. 지금. 술술술 <목소릴> 술. 입술. 입술 술 술. 혀는 들어가볼. 술 술. 그러니까 그런데 앞니를확내 가지고 그 공간을 쓰라는 데 그것도 괜찮은 것거 같습니다. 그시시시시 이게 이 삼각형이에요. 자, 시즈츠 시즈츠 시즈츠 시즈츠 이게 이 삼각형 발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사라진 발음들을 다 복원을 하면 그래도 복원해야 되고 그러면 중국말 발음을 모든 게 소화시킬 수 있다. 복원해 이해가 되지? 대단해, <웃음> 대단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와, 연극이나 뮤지컬에 녹아내자는 거예요? 이게 200년 전에 조선시대 아까처럼 교과서에 중국어 교과서 아까 말한 건 영어 교과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순경비읍이 있잖아요 부친, 푸친푸친푸친 푸! 친 부친, 부친, 빨간색 이 정도면 됩니다. 부모. 어, 모모모 자, 푸친. 푸친. 푸친. 친 이렇게 될예요 그래서 컴퓨터에 보면 이게 점두개점 점 하나 점두개점 점 하나 점두개점 어. 없는 거두 개예요. 이게 사실 이제 빨간색, 파란 녹색, 검정색 주황치. 검정색, 주황색이인 거야, 이게. 근데 당신은 네. 컬러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컬러 쓰면 큰일 그치? 난리 날까요? <웃음> 올빛 책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돼 있지 색동치만 염색하는 데라 색을 썼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점으로 간 거야 이해가 됐죠? <웃음> 기왕이 할거 완전히 해버려 이게 거성이라고 이게 검정색이에요 소리를 크게 내라는 거야 <웃음> 주파 주파 칠칠이게거성이야 칠. 칠. 그 다음에 점무게는상성이 올라가야 돼. 녹색이요 셩, 셩, 셩, 셩, 셩, 죠 이제 감자밭지. 감자밭지를 체채가고 이렇게 딱 맞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평성은 황색이에요. 주황색. 황색, 황색. 평성은 낮게 이야기하라는 거야. 와, 지오 지오 지오 지오 지9지9 지오 지9지9 9 9 9 9 9 9 9 술. 9 9 9이9 지오 9지9 9 9 9 9 9는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쓰리9 9 9 9리어9 9 9이이9 9 9 9 9 9 9 사전이다 사전 뭐 사전이나 우리 교과서하고 똑같아. 위치 배열이. 음. 와, 이거 지금 카톡으로. 때는 그러니까 아예 영어 발음으로 했는데. 그렇지. 거잖아요. 카톡으로 저기 짱수 언니한테 네, 어. 보내주면 어, 보내주면 이쪽 짱수. 그러면 이제 아마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다면 음. 영어실력로 훨씬 좋아. 발음이나 더 좋아지 않았을까? 역시 천재 역시 잘 정말 나는 공부 정말 중국어가 보인다. 사람들이 좋은 거 같아. <웃음> 근데 우리는 어. 이제 뭐 뭐냐 뭐툴라든지뭐 그렇지. 3, 3가 아니고 이거를 뚜리뚜리 이렇게 해서 또 야, 좀 대단해, 대단해. 아 대단해 대단 되게 신기하더라고 근데 이게 이게 좀 이렇게선 상상 표정이 이랬는데 와무대 아, 올라가니까 반짝반짝해 어 기태 까니까 살아있던데요 <웃음> <웃음> 무대만 올라가면 그냥 그냥 죽인 이게 안 되죠 재밌죠 이게 그러니까 점 하나 점두게 그러니까 이런 아, 거를 아, 어떻게 볼게, 재밌게 일단 아, 이제 여기서 왜 점을 세 개면 자세 개는 세 개를 찍고 네 개는 네 개를 찍어야 되는데 안 찍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평아이데입성이라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점두 개까지만 찍고 점세 개, 점네개이는 표시를 안 했어. 색깔, 왜 그럴까요? 색깔일까 봐. 책이 점박이가 돼버리잖아. 너어 찍으면? 넘어지고면 아. 근데 지금 책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찍어 있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찍어. 일성, 일성. 삼성. 응? 삼성. 사성. 사성 찍은 거지. 옛날 사람만큼도 지혜가 없는 거지 중국 사람들이. 600년 전에 이 정도를 했으니까. 지금 없는 거는 어떻게 구분해? 받침이 있으면 세게 발음하라고. 빨간색으로 하라고 여기 써진 거. 근데 이게 어디게 있었어요? 훈민그 아까 주원장의홍무정원한 책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이 또 어디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어머나. 동국정운 책도 그대로 나왔네요. 자 이해가 되죠죠 아까 주원장이 만든 책이나 동국정원이나 음성학을 세종당이 만든 책이나 여기 있는 게 이대로 그대로 온 거야. 그러니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 북경 표준말로 후면적 베이스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죠. 성조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성조를 쓰냐? 당시의 북경 성조야. 근데 지금 북경 성조가 그대로 있냐? 아니야. 600년 동안 이게 막 꼬였어. 꼬였어. 이해가 되죠. 와. 그래서 출제 음. 나.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있잖아요. 축시할때 노래, 음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있어요. 어머나, 소리가. 나, 나, 나. 라. 라, 라, 말, 말. 이렇게 된 거야. 나라, 말, 이렇게 된 거야, 나라. 오오오. 600년의 소리를 재현하는 거야. 음. 이해가 되지, 이해가 돼. 오머나 자, 뚱구 둥귀, 둥귀, 지금 이 구는 뭐냐면 지금 쭉고 무슨 색깔 고 무슨 색깔 고 초록색. 그러면 이 초록색이니까 이게 점이 몇개 찍어야 돼? 두 개. 근데 지금 점이 몇 개야? 하나. 크게 이야기해. 쭉고 이렇게 된거 현재 바뀐 거6 0 0년 동안 이리가 됐죠? 대단해, 완전 역사학자 다 나왔어. 강이 나가는데 원진 강이 나가야 되는데 이게 강사 시간당 2만, 시간 2만 원 우선 시작해야 되나? 되게어한 500만 원 아니야. 아니 이제 처음에 는 지금 출연이 가야 돼. <웃음> 처음에 시, 접시 막걸 <웃음> 음식 못 만들까 처음에 접시나 닦고 이렇게 가면서 시 자, 아무튼 이게 됐죠. 그래서 600년대에 중국을 어떻게 발음했냐? 징궈? 없어. 징궈? 징궈? 내가 이걸 카톡으로 보내 줄 거야. 마오쩌둥이 1957년에 중국을 징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유튜브에 되겠 이게 뭐냐면 서로 상자 근데 지금 뭐라고 써졌어요? 샹 샹, 샹, 샹, 샹. 샹. 샹. 샹. 욕처럼 나온거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걸 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당시에 여기 있는 발음 표기들은 당시에 600년 전에 중국사람 발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자료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 인문이 끝이야. 음. 설명할 수 있겠죠? 이 설명을 해줘야지 사람들을 감동을 줄수 있고 이 껌비가 2만 원에서 감동. 5만 원으로 시간당 오르는 거예요. 감동? 크으으으으으 2만 원만 음. 받아야겠다. <웃음> <웃음> 아, 진짜 형아 진짜 웃겨. 자, 자, 이제 축하요. 하늘천체가 당시 이렇게 헷갈린 이유는 뭐냐? 100년 동안 원나라가. 한자를 못쓰게 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세종대왕은 이걸 표준을 잡아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주원장이 먼저 탁 틀을 잡아놓은 거를 베이스에서 붙여가지고 한자를 안쓰겠으면 그그그 뭔가 그, 그, 그, 그, 그 밥을 먹었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원나라가 한자를 그게 파스파 문제 그렇지 그렇지 파스파 문제 그그 그 언어는 사라져버렸어요 원나라가 망하면서 사라진 거 그러면서 그게 만주어를 만들게 만들고 후면적호를 만들게 하고 지는 소각된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게 파스파가 소리 글자였어. 대단하지? 참... 너무 작고 이해가 되죠? 이걸 해야지 5만 원 이걸 안할그 강의 안할 이건 난 2만 원만 하겠다 그러면 아껴 건안 해도 되는 거죠. 여전하잖아요. 응응 2만 응. 아, 원만 5천 원만 하셔도 있어. 야! 영가 <웃음> 세일로 그래서 이렇게 같은 글자가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당시에 600년 동안 600년 동안 응. <웃음> 국민적으 28자로 그때 교과서로 똑같이 만들어놨는데 600년 동안 이게 또제갈 길을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길을